안녕하세요 바로 옵니다. 원래 제가 뷰티 유튜버잖아요.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아이패드 케이스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어때요? 제가 로즈골드, 핑크, 코랄 덕후잖아요. 근데 되게 탐낼 만한 그런 케이스 세트 아닌가요? 그럼 바로 정보랑 상세 스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이 케이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타오바오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산 옵션은 2018년도형 아이패드 프로 1 1인치에 터치패드가 들어있는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5 2 7 33원이 들었고요. 발송부터 배송까지 한 2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일 정도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써보려고 이 케이스를 뜯었는데 이 안에 이 케이스랑 키보드 서비스로 아이패드 액정 보호 필름도 같이 줬고요. 여기에 이렇게 볼펜이랑 터치펜으로 쓸수 있는 이 펜도 같이 줬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 펜슬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랑 영어로 되어있는 이 사용설명서, 플러스로 스티커 같이 왔는데 제가 요청 메시지란에 코리안 플리즈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글 자판이 프린팅 되어 있는 스티커랑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은 스티커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는 C타입 충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C타입 충전 잭까지 같이 줬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박스 안에는 마우스랑 또 중국어랑 영어가 적혀져 있는 사용설명서. 그리고 마우스는 아까랑 다르게 마이크로 5핀 충전이기 때문에 5핀 충전 잭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베이비 핑크빛의 컬러를 골랐는데 민트랑 옐로우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까이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패드는 지금 이렇게 닫으면 애플 펜슬까지 커버가 되는 형식이고요 안타까운 점은 다른 아이패드 케이스랑 다르게 자동적으로 화면이 꺼지는 기능은 없어서 따로 이렇게 화면을 꺼줘야 합니다 거치 방식은 비슷하지만 펜슬 커버 부분을 이렇게 딱 맞추고 기본적으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다른 패드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노트 작성에 편한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자석으로 붙여져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쯤만 걸쳐서 자석으로 또딱 맞는 키보드를 붙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로즈골드 이런 핑크 처돌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샀던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제첫 번째 케이스, 이게 제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거 중에는 이두 번째 거가 사용감이 제일 많아가지고 좀때같한 편이고요. 때같하지 않았던 거를 감안하더라도 색감 자체는 저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킨 요거 세 번째 거. 오늘 소개드리는이 케이스가 가장 베이비 핑크답고 제일 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샀던 거랑 두 번째 샀던 거둘다 아이패드 본체를 이렇게 반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이 케이스는 아이패드도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는 형태여서 가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정하는 케이스를 쓰시다가 아이패드가 휘었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가 좀 걱정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제품은 아이패드 이 바깥부분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패드 케이스가 있음에도 아이패드 파우치에 또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패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옵션이 터치패드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왕 사는 거 터치패드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용해 봤을 때는 이 터치패드가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아이패드는 화면에다가 직접 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굳이 터치패드를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키감 자체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식 속도나 인식 정확도에 있어서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전에 타오바오에서 샀던 이런 키보드 일체형 아이패드 케이스 에서는 아,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안 먹었거든요 키보드 자판 인식이 완전 오류가 났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그래도 그 입력한 대로 글자는 나옵니다 다행인 건가요 아이패드 자체를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자석이 찰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잘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업무를 좀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가끔씩 쓰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키보드랑 이 무게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휴대성이 좋고 가볍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심지어 이 키보드를 떼어내도 그냥 이거 자체의 무게도 조금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거치 모드를 놓고서 한번 연동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ON 버튼으로 눌러준 다음에 블루투스에서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빨리빨리 빨리 치면 은 인식이 너무 느려서 잘 안돼 짜증나 천천히 복수리 타법으로 치면 또 괜찮기 키보도 안돼 왜잘 안되니 약간 인식이 좀 구려요 그리고 이렇게 치다 보면은 계속 요런 점이 나타나는데 이건 터치패드거든요? 쓰면서 바로바로 바로 고치고 긁고 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만 글씨 치면서 계속 터치패드가 눌리기 때문에 이게 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사용 시 마우스 휠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 전환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어플 간의 변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펑션키도 있기 때문에 누르는 대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복사, 붙여넣기, 잘라넣기까지 있어서 유용하게 쓰려면 또 활용을 제대로 할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마우스는 이 베이비 핑크보다는 조금 더 쿨톤 핑크인데요. 얘도 소재 자체가 되게 가볍고 좀 싸구려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굳이 아이패드를 진짜 노트북으로 쓰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마우스까지는 비추입니다. 온늘으로 바꿔놓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서 연동이 됩니다 여기도 마우스 연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마우스 휠로 사용이 가능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로도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게 너무 가벼운 느낌이라서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스크롤도 다 되고 이 아이패드를 키보드랑 마우스만 있으면 노트북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자바라에다가 거치를 해놓고 뭐 침대에서 마우스로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키보드로 컨트롤을 한다든지 하면서 뭐 이북을 보던가 뭐 기사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 장점은 색깔이 예쁘다. 케이스, 키보드, 마우스까지 같이 오는데 5만 원대면 꽤 가성비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펜슬이 보호되는 커버. 딱 달라붙어 있는 자력. 플랫하고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키보드. 뭔가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디자인. <웃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두 번째, 생각보다 무겁다는 점. 세 번째. 키보드나 마우스 인식률이 살짝 떨어진다는 점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조금 신박하게 아이패드 케이스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뷰티 유튜버랍니다. 그리고 또 별걸 다 리뷰하는 마롱이 될수 있으니 아이디어도 막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